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 우리말 바로쓰기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붙이다 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다 붙이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첫번째 붙이다 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이 받침이 없는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 메일을 붙이다 할때 이런 붙이다의 뜻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붙이다로 쓰여져 있는 티빗받침이 붙여져 있는 붙이다의 의미는 어, 서로 붙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는뭐 벽에 어, 풀로 포스터를 붙이다 할때 그때 붙이다 할 때는 티빗받침이 붙어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시는데 어,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외워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. 우표를 붙이는 것은 뭐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붙어있는 것에는 받침이 붙어있구나 그 다음 에 편지를 붙이다 붙여서 보내버리니까 받침이 없지요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받침이 없는 붙이다는 편지를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 두 번째 티받침이 있는 붙이다의 붙이다는 뭐를 붙게 하다라는 의미의 붙이다입니다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. 이렇게 외워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목표를 붙이니까 받침이 붙어있구나. 그런데 이 붙이다의 의미에는 지금 음. 우리가 홍동에서 사용하는 이 의미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받침이 없는 붙이다의 의미에만 해도 한 지금 여덟 가지국립국어원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. 또 풀로 붙이다 할때그 티잇 받침 있는 붙이다에도 열가지 이상의 뜻들이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창에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뽑아서 보실 수 있는 파일을 넣어드릴 테니까 비교해 보시고요.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혼동해서 사용하는 메일로 붙이다, 우표를 붙이다의 의미는 어, 혼동해서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혼동하시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, 자일상생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해여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